안녕하세요. 소론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14일입니다. 월요일이네요. 오늘은요 우리가 지금 투자를 참 많이 하는 그 주택들 중에서는 이미 다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로 뭐 부속 토지나 도로나 이런 것들을 좀 사시는데 그 중에 특히 집을 사실 경우에는 어, 이제, 공시가격이 1억 이하를 살 경우에는 다주택이라도 지득세가 중과 안 되고 그냥 1.1%인 그런 1억 이하 집들을 살 경우가 있습니다. 1억 이하를 샀는데, 어, 이주택인 경우에는 1억 이하는 양도세 중과해서 배제해준다 하던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앞에 집을 홀딱 일반 세율인 줄로 알고 팔았다가는 낭패를 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어, 소득세법 시행령 요 167조에 10에 나와 있는 소문을 펴놔 놓고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양도세는 늘 상담을 하고 있다든지 뭐 내가 내 집을 딱 해당되는 걸로 팔았다든지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자칫하면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 영상 올리기 전에 저도 이제 세무사님한테도 확인을 한번 했었는데 오늘 다른 일로 국세청에 세금 관련 책자 때문에, 이제, 126번에 전화를 연결했다가, 아, 이거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국세청에 질의를 했어요. 아, 1억 이하 주택, 어, B 주택 하나 있고, A 주택, 그보다 먼저 앞서서 샀던 10억짜리 조정지역에, 둘다 AB 조정지역에, A는 10억, B는 어, 공시가 1억 이하 집을 가졌을 경우에, A를 양도하면 일반 세율입니까? 중과 세율입니까? 요렇게딱 질의를 드렸어요. 국세청에. 답변은 국세청은 이거 오답입니다. 일반 세율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답은 중과거든요. 중과. 그럼 뭐 어떤 근거에 중과입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도세나 이거는 설핏 알았다가는 정말 99%만 알았다가는 세금 사고 나기 딱 좋아요. 꼼꼼하게 안 살펴보면. 그래서 오늘 이걸 잠깐 살펴보고 어, 또 함께 공유하고 퇴근을 할까 합니다. 어 먼저 이게 보시면요. 아까 이주택 중간은 조문이 소득세법 시행령 1 6 7조의10 여기에 쭉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1항에, 1항에 1호부터 이제 14호까지가 이주택 그다그 중과 배제에 해당되는 주택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중과 배제에서 요 자체를 팔 때는 빼주고, 그 다음에 더러 이중에 일부는 아까 A 주택. 쉽게 표현하면 10억짜리 레전드 팔 때도 얘들은 중과수에서 빼주는 것들이 있어요. 한 일곱 가지는. 그게 뭔지 우리가 구분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 먼저 어, 좀 꼼꼼하게 알아둬야 될 내용은요 어, 1호에 해당되는 주택은 중가주택수 계산할 때도 아예 뺍니다 어, 1호가 뭐냐 했더니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 외 지역에 그러니까 소위 저는 부산이니까 부산을 제외한 다른 곳에 주택 있죠 시운예를 김해라고 할게요 김해에 있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하고 땅의 그 기준시가 합이 3억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3억까지인 경우에는 부산에 레전드 10억짜리가져 있고 김에 3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요 뭐 레전드를 팔 경우에 집이 두 개잖아요 그럴 때 그냥 주택수 중과수에서홀딱 빼기 때문에 김에 있는 집은 레전드는 1주택으로 보고 1주택으로 보고 그냥 그거는 일반 세율이 되는 거예요 일반 세율. 비과세 요건이 되면, 물론 비과세지만비과세 처리 기간이 지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냥 일반세율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중과수에서 아예 빼기 때문에. 요 1호는 그런 항목이었고요그 다음에, 이제 2호부터, 어, 2호부터, 뭐, 3, 4, 5, 6, 7까지는, 어, 뭐, 소송, 어 7호는 뭐, 소송, 그럼 6호는 혼인합과, 그 다음에 뭐 5호는 동거복량, 그 다음에 3호는 부득이 사유, 그 다음에 뭐 2호는 뭐 임대주택, 뭐 3주택에 해당, 3주택에서 중과 배제해주는 그런 주택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1호는 기타 지역, 뭐 이런 것들 다 빼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기 좋아서 오늘 야무지게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하는 건요. 7호 이후입니다. 7호 이후. 여기 보면 8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어, 1주택을 1주택을 소유한 바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이게 뭡니까? 일시적 2주택이잖아요.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하게 됐는데요. 어, 이때 먼저 앞에 집을 파는데 A주택을 파는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거주를 뭘 해야 비가 센데 거주를 못했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겠죠. 그런 경우에 그냥 일반세율로 해준대요. 일시적이주택일 경우에 집이 두채인데 AB가 있는데 앞에게 거주요건을 못 갖춰서 일시적이주택이긴 한데 AB가 거주 못해서 세금 낼때 일시적이주택일 때는 얘를 3년 안에는 그냥 일반세율 해준답니다. 이게 8호입니다. 8호 그 다음에 9호는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이 9호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택의 양도 당시 법 99조에 따른 기준시가 1억 이하인 주택, 1억 이하인 주택. 아까 요거 우리가 쉬운 예로 그냥 광안호에 1억 이하짜리 원룸 하나 샀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요거 가지고 있고 레전드 10억짜리 갖고 있습니다. 요거 A고 광안호를 B라고 할게요. 요럴 경우에 광안호를 팔 때는 가지고 있다가 2년이 지난 후에 그때도 원룸의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 지금 뭐한 4천 정도 하는 게 그때 가서 뭐한 8천 쯤 됐다 합시다. 2년 이후에 레전드 안 팔고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서 광안호 1억짜리 원룸 1억 이하 공시가를 양도하더라도 얘는 어떤 세율에 중과 배제니까 그냥 일반 세율이에요. 중과 안되고 이렇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억 이하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하면 그 뜻이거든요. 근데 광안호가 2년 뒤쯤에 구역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공시가 1억이야 만약에 뭐 7천 8천이라 하더라도 얘는 중과가 되겠죠. 구역 지정이 되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 그 밑에 한 한번 보겠습니다. 어 11번 아그 다음 10호 어, 1세대가 1세대가 이 10호 때문에 1억 이하짜리는 중과가 되는 거예요. 10호. 1세대가, 제 1호. 1호는 아까 기타지역이었습니다. 그죠? 7호까지. 7호는 아까 소송으로 취득한 거였거든요. 그 사이사이 모든 그거. 아까 1억 이하는, 어, 몇호어요 9호입니다. 9호. 9호. 1억 이하. 1억 이하. 9호입니다. 7호까지 됐습니다. 1호, 1세대가. 1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한 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그러면 1억 이하 주택은 제외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제외 안 합니다. 그렇죠? 중과수에 들어갑니다. 아까 1항 1호에 있는 기타 지역의 3억 이하는 아예 중가주택 수를 계산할 때도 뺀다라고 아예 첫 줄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김에 있는 3억짜리는 하나 가있어도 부산에 있는 레전드 10억짜리는 만약에 비과세가 안 되고 그냥 팔아야 된다면 일반 세율이었어요. 이건 없는 걸로 쳤기 때문에. 근데 부산에 아까 광안오 구역에 원룸 1억 이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 구호에 해당됐잖아요. 어, 여기 가져 있는데 구역 지정 예를 들어 전이에요. 1억 이하짜리 가있고 요 상태에서 레전드를 팔았어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안되고 일시적 2주택 되려면 지금은 조정조정이니까 1년 안에 레전드 처분하고 원룸까지 전입, 전입신고까지 전입 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있단 말이죠. 이 원룸에 그 레전드를 전입을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비과세 요건이 안됩니다. 그럴 때 그러면 소장님 1억이야 2주택 집이니까 이거 빼고 레전드는 일반세율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요, 제외해주는 거에, 7호까지만 제외해준다 되어 있고, 1억 이하는 9호에 있습니다. 9호에. 7호까지만 제외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억 이하 내가 한채 가있고, 만약에 다른 똘똘한 집 하나 가져있다. 1억 이하 집 요거 가지고 있는 것 덕분에, 똘똘한 집 뭘로 팔아야 된다고 해? 중가로 팝니다. 중가로. 중가로 알고 대비하고 중가로 팔면, 대비가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일반 세율인 줄로 알고 있다가 그냥 홀딱 팔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이제 꼭소리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문에 이렇게 딱되가 있습니다. 보셨죠? 1세대가 1호부터 7호까지 해당되는 주택을 제외하고 한개 주택 뭐 만약에 뭐어 소득이 사유로 직장 때문에 뭐다 지역에 아빠가 어, 정권을 가서 거기에 집을 하나 또 샀어요. 그 부산에 레전드 갖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거 제외해준다잖아요. 요거는. 그죠? 이런 집은. 그러면 레전드 일반 세율로 양도가 가능해요. 비과세가안 되더라도. 비과세로 물론 팔수 있으면 더 좋지만, 당연히 뒤에 산요 해당 집들은 그사채는다 중과 배제니까, 1억 이하도 그사채를팔 때는 중과 배제입니다. 1억 이하일 때는. 근데 기존 갖고 있던 이 집을 팔 때는 이주택 중과세는 제외를 안해줍니다 1억이야짜리는 이해되시죠?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죠? 제외 안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도 뭐또보유기간이뭐 10년 10년 어디가 갈로가 끝납니까? 10년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이미 이미 지난 이건 조문입니다. 그거는 산문화된 거기고 그죠. <웃음> 그다음에 뭐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54조 1항 비과세 그거죠. 적용되고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 주택. 뭐 이거 다 제외해 준다 돼 있잖아요. 그죠? 상속주택 하나가 있고 뭐 일반주택 하나가 있을 때뭐 이거 중과 배제를 해준다 되어있죠. 그런데 이거 역시도 아까 뭐 다른 주택 있고 할 때는 1항에서 치, 어 1호, 1호에서 호 7호에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해당 안될 때는 또 주택수에 이것도 들어가겠죠. 그다음 뭐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에 1주택, 그 거주주택. 어, 그걸 소유하고 있을 때 이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어요1 5 4주 이랑 다 충족될 경우에는 거주주택도 중가에서 배제해 준다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다들 또 알고 계실 거니까 그렇다 치고 정말로 착각하기 좋고 헷갈리는 게이 주택일 때 1억이하 집까지 있을 때 앞에 집 비과세가 아니고 세금 내고 팔때 일반 세율 아니고 중과 세율. 이것만 잘 알고 계셔도 세금 전략이 많이 됩니다. 여차하면 전부 일반세율로 알고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3주택은 당연히 중과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어, 레전드 A 10억짜리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광안 사구역이랄까요 광안 3구역이랄까요? 광안 3구역에 1억 이하 원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샀습니다. 어, 그 상태에서 레전드를 비과세가 아니고 팔려고 해요. 어, 1억 이하는 주택수 제외해주는데 레전드 일반세율입니까? 아니에요. 중가로 팝니다. 그러면 아까 뒤에 산그 1억 이하 그 원룸은 팔때 2년 지나서 만약에 양도를 한다 하면 구역 지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는 일반세율로 팔수 있어요. 두 번째, 뒤에 산 집이라 해서 세금 낸다 해서 중과로 파는 게 아니고, 그거 자체는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이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일반 세율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어, 아직 구역 지정까지 기간이 뭐좀 남아있고, 어, 공시가격이 뭐 삼천 몇백 이런 것들도 막 있잖아요. 어, 그런 거는 아까처럼 절세 차원의 재테크를 그걸 먼저 팔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앞에 10억짜리 레전드를, 예를 들어 단독 2년은 더 보유해야, 물론 또 비과세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 팔고 바로 팔아도 중간은 안되고 일반세율은 되는데 뒤에 걸 1억짜리 안 팔고 들고 있는 상태에서 어, 레전드가 비과세가 아니고 앞에 있는 A주택을 어, 일반세율인 줄 알고 팔았다가는 세금이 억대 넘어 더 나올 수 있다 조심하시라고 오늘 영상 찍어봤습니다 어 126번에서 일반세율이라고 답을 했었어요 1호에서 7호까지 막 배제되는 게 많다 보니 1억 야도뭐 그러려니 이렇게 여기는 거죠. 중과에서 배제된다고 라 하니까요. 이러면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음, 오늘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조롱수장 힘나가지고 마구 더 열심히 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